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트맨입니다. 오늘의 메뉴가 파리바게트에서 초콜릿 케이크를 준비했어요. 아 같이 먹으려고 티큐 오리지널을 준비하고 마실거는 호쉬우유, 빨라서 먹으려고 누들라를 준비했어요.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줄만 잘라서 가족들한테 줄게요. 하 ب س ا ل ل ا ر ح م ن الرحيم